울진군은 지난 24일 울진군 의료원을 관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울진군에서 지정하게 되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신체적 치료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전담의료기관 지정식과 병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신재욱 울진군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울진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협조해주신 울진군 의료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